여러분 날방이 오신 걸 환영해요. <웃음> 아 맨날 바사삭. 오늘 준비가 여러모로 네좀 관련. 어 언니 조용조용한 목소리 좋다. 조용조용하게 한번 해볼까요? 여기로 하면 이런 목소리가 나요, 여러분. 소리가 조금 좋지 않았죠. 목소리가. 어떻게 나오는지 나라는 모니터링을 못해서 잘 모르겠지만 방송기 왔냐고요? 가만 안될 거예요? 어쨌든 내 네, 가까이 하면 이런 목소리예요 여러분 아 이게 뭐예요? 다음 주에 이 텐션으로 가도 괜찮을 것 같은데 그죠? No. 아주 상냥한 텐션이에요 상냥하게 집착! 점심 뭐 드셨어요? 뭐 먹었어요? 무슨 카레? 오뚜기 카레? 카레, 여왕, 무슨 카레? 나도 먹고 싶어요. 어, 맛없어! 아, 다시. 다시 명치 끝에 마이크를 달았습니다. 폴가이즈가 나라가 예전에도 플레이를 한번 했었는데, 조금, 어, 나, 어, 바뀌었다고 해요. 그래서, 어, 다시 한번 해보려고요. 조금 뭔가, 뭐가 바뀌었는지 모르겠는데, 폴가이즈 어, 시즌2 중세 KO의 세계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안녕. 어떻게야 키를 까먹었. 뛴... 아 이거 뛰는 거, 점프. 잡기가 뭐였죠? 아 큰... 큰일났. 잠깐만. 아니, 아니, 일단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이 키가 아닌데, 아 키가 잠깐만요. 아, 저분도 어, 오랜만이라 그런가. 설근에 업데이트하고 나서 키가 적용이 안 되나 봐요. 네, 이제 됐습니다. 걱정하지 오, 나이트 피버. 아까 그거죠? 아까 좋네요. 네. 일 많이 바뀌었어요. 그 네, 저 굉장히, 아이고, 아이고, 첫판이라서, 네. 아, 첫판이라 그래요, 여러분. 할수 있어, 할수 있어, 할수 있어, 할수 있어, 할수있 괜찮아, 괜찮아요. 너무 오랜만이라서, 너무 오랜만이라서! 아, 동 아! 아! 아! 아! 모르겠는데요. <웃음> 네. 와, 와. 오늘 2부가 지금 시작을 했는데 현재 시작은 5시 52분이에요. 네. 어, 이게 약간 배우치가 영이었는데 105가 되었어요 여러분 이게 한 판만 해도 이렇게 확올라갔나 봐요 업데이트되고 나서 와한 판에 105가 됐네요 이야 신기하다 아깜짝이데아니일 없었는데 아니요 오늘은 안타깝게도 이분에서 게임을 한 판만 하고 마무리를 음, 하게 되었네요 여러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